네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배문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풍선들과 함께 팝퀴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귀 조심해요 귀받고 눈앞에 곰이 나타났다 죽은 척하기 대 뒷걸음질 치기 죽은 척하기 이유는 뒷걸음질 치다가 들킬까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재밌다 와, 멘붕의 순간 공인인증서 비번 3회 오류 카드 잔액 부족 아 공인인증서 비번 3회 오류 왜냐면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공인인증서는 아닌데 어떤 은행에 비번을 다섯 번 틀려 가지고 <웃음> 다시 인증을 해야 하는 걸 겪어보니까 네, 이게 더 괴롭네요 와,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한여름에 열선 시트 켜진 차안 한겨울에 테라스에서 차 음료 아,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저는. 한여름에 열성 시트 켜진 차 안이 견딜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저는 365일 열선 켜놔요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손발이 좀 많이 차서 엉덩이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<웃음> 그래서 음, 이거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자 <웃음> 시도해 볼수 있다면 쇼컷 대 탈색 탈색? 제가 탈색을 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.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. 대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. 보통 스릴러나 범죄 소설에 항상 나오는 건데 그게 더 궁금해지네요.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골라오셨어요? 너무 신기하다 음. 좋아하는 날씨 청량한 여름밤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 를 좋아합니다 아, 이건 좀 청량한 여름도 좋은데 요즘에 저는 높고 푸른 가을 낮의 하늘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셋 음. 초능력이 생긴다면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아, 이건 어렵다 음,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 그동안 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, 시간을 멈추면 음. 하나, 둘, 셋 음. 쉬는 날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 나를 밖으로 불러내 주는 친구 나를 밖으로 불러내 주는 친구 저는 거의 집에 있는데 약속 잊지 않는 한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주는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 자 하나 둘셋오 마이 갓 참을 수 없는 것 표지가 망가진 책 내지의 낙서가 가득한 책 끔찍하다 음. 아, 내지의 낙서가 가득한 책 사실 둘다 너무 싫은데 아. 네, 내지의 낙서는 조금 보기가 그래서 표지가 망가진 거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들의 애기 때 표지를 많이 물어뜯어가지고 몇번본 적이 있어서 그거는 그나마 우리 애기들이라 참아줄 수 있는데 내지의 낙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하나는 먹어야 한다면 양치한 직후 귤 불닭볶음면 먹고 핵불닭볶음면 양치한 직후 귤 이유는요 제가 싱 거를 굉장히 잘 먹고 좋아하고 매운 거를 너무나 못 먹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은 어우,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마지막이네요 하나 둘셋 <웃음>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위대한 유혹자의 세주, 대여신 강림 서준 음. 아...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여신 강림 서준? 서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주는 마지막에 이루어졌어요 맨 마지막 엔딩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짧지만 잠깐 이루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서준이랑은 아예 그러한 감정조차 없었다 보니까 네 안타까운 거는 서준이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. 끝! 네,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.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리클레르 유어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